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. 우! 여담으로 송의 전설적인 지방관리자 재판관인 포청천인 이야기가 현대 중국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음, 여러분 아시죠?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되고 좀 유명했어요. 한때는. 지금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신드롬이 일정도였는데 뭐 포청천이 뭐 아주 그 추상같은 내로남불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 지금 포청천 다시 방영해도 아마 히트할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 보면은 고려 태자가 송나라의 수도를 방문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근데 중국 드라마인데도 고려 세자가 아니라 태자라고 부렸더군요. 근데 그 태자가 하도 중국 백성들을 괴롭히고 송왕제 앞에서 횡패를 부려서 포청천에게 혼나는 내용이 납니다. 그러나 천하의 포청천도 끝내 그 고려 태자를 어쩌진 못했는데 그 때문인지 고려 중국 백성들의 원한을 많이 산 태자는 결국 사적 응징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이 때문에 중국 황제가 고려랑 전쟁이 날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다행히 인자한 고려 황제가 이게 다 자식 고죽을 잘못한 짐의 부덕한 소치를입니다 라고 나름 훈훈하다고 해야 될지 뭐 하여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. 물론 픽션인데 중국 사료를 보면 더 심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데 여기 보면 고증상의 허점이 있는데 왜 오지도 않고 올 리도 없는 고려 태자를 등장시켰을까 왕자를 외국에 함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. 근데 하물며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보낸다는 건 더더욱 상식 바뀌죠. 이거는 전쟁에 져서 볼모로 보낼 때나 보내는 거예요. 어? 어. 결국 이 드라마에서 사고가 터지잖아요. 어? 외국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. 왕이 개설할 응? 태자인데. 보면은 당시 상황으로 송나라 때는 중국 황제가 송나라 아니 고려사신한테도 쩔쩔매던 시절이에요. 우리가 봐도 너무하고 무리하다 싶은 경우도 있고 그랬죠. 근데 중국 드라마에서 대 중국의 천자가 일개 동이족 사신 나부랑의 쩔쩔매는 모습 보이는 건 너무 구륙적이잖아요. 그래서 왕에게 버금가는 태자쯤 돼야 쩔쩔매도 그나마 덜 비참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고려 태자가 방문했다라는 설정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한편 고려 사신들은 요 나라에 갔을 때 더욱 패작지 심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고려 기준에 요나라는 오랑캐잖아 근데 중국 기준에선 고려도 오랑캐라는 거야. 고려 사신들은 요나라에 갈 때는 아예 채찍을 들고 갔다고 해요. 고려에서 온 사신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, 거슬리는 게 있다 싶으면 요나라 관료된 머리채, 걔네도 여진족처럼 이렇게 변발 비슷한 걸 했다 해요. 그 머리채를 쥐어 흔들면서 채찍으로 막 때렸다고 합니다. 이거 우리나라 기록에아 용의 기록이 그렇게 써있었어요. 이는 물론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. 만 왠지 알수 없는 뿌듯함이 이렇게 난 느껴져. 그러나 이런 마인드는 엄연히 소극근성이에요. 일본이 세계대전 일으킨 걸 은근히 뻐기고 있는 걸 보세요. 이게 다 소극근성에서 나온 겁니다. 근데 다만 우리는 우리 역사가 맨날 얻어 터진 걸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주변국의 갑질하고 떵떵거린 역사도 좀 알자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면 그때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성도 좀 가져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하였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우리 역사상 사대주의 끝판왕 조선의 대중국 조공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,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. 라인나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